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불입니다. 간만에 제품 리뷰 영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구매해놓고 아직 뜯지도 못한 이 클리어 킬커버 광색 쿠션 이 제품 리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존에 썼던 다른 브랜드들보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에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쿠션 제품을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광채 쿠션이라고 해서 커버가 되면서 광채까지 낼수 있는 이런 쿠션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설명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킬커버의 높은 커버력에 대한 태양 광채를 더해서 자연광을 받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광채를 내는데 거기에 커버까지. 잡겠다라는 의도로 내놓은 쿠션인데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035 리넨 요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도 아직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라서 푸는 질감이 폭신폭신하게 생겼습니다. 필름을 뜯어볼게요. 안쪽에 이미 폼핑이 된 것처럼 원래 이렇게 막 눌러야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한번꾹 눌러서 요 정도 눌러서 얼굴 전체에 한번 도포를 해 볼게요 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오른쪽 볼부터 여기면서 발라볼게요. 아직 퍼프에 묻은 양이 많아서 그런가 되게 양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커버. 커버는 여 살짝 들어서 로고 커버를 해줄게요. 저는 수분 부족 지성형 피부이고요. T존이랑 이 부분이 이제 좀 지나면 확실하게 다른 분들보다는 유분이 좀잘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붉은기가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다가 모공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이렇게 반만 발라봤는데. 커버력은 제가 기존에 썼던 컨실 쿠션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광채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여기 그리고 요볼 부분 컨실 쿠션보다는 광채가 조금 나는데 뭐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되게 햇살을 머금은 듯한 그런 광채를 내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제가 요코 부분에 모공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데 모공 커버는 요끼부분요 부분 빼고는 제가 지금 요 쿠션 빼고는 나머지는 기초만 완전 기초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발라볼게요. 제가 이쪽에 트러블이 좀 있는 편인데 여긴 또 커버를 좀잘볼수 있겠다. 턱에 제가 이거 뿌려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검지랑 중지를 켜서 모서리 부분만 살짝 묻혀준 다음에 손등에 조금 덜어서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레이어드해서 확실히 이쪽을 발랐을 때잘 몰랐는데 이쪽을 바를 때 보니까 이거를 몇번 계속 두들길수록 광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쪽 보니까 광채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퍼프로 몇번더 두들기시면 이쪽 보니까 광채가 이쪽보다 더두들겨지네 광채가 더 나타나네요 지금 이렇게 속광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으로 느껴지진 않아서 확실히 저는 요 제품보다는 킬커버 컨실쿠션이 조금 더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가까운 것 같아요 커버력은 그게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광채를 조금 더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전체적인 그런 커버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존에 제가 클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고 이렇게 이필도 같이 오니까 세일할 때 이런 광채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